안녕하세요. 1조 조장 김유수입니다. 전 분들 만나서 좋은 추억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일단 멀미가 제일 걱정되는데 안 하겠죠? 하면 뭐 알아서 전지금 부터 울렁거려요. 아, 바다에다가 오, 어떻게 좀나래잘 <웃음> <웃음> 2박 3일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. 울릉도라고 하면 그냥 섬이라는 것 때문에 바다만 생각했었는데 산도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. 너무 등산물과 어, 가파 러가서 흘러들었는데 물 보니까 그래도 피로가 끓리는거 <웃음> 자, 박수 한번 주세요! 독도를 못 갔던 건 굉장히 아쉽지만 그쪽 온도에서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볼수 있었던 건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에 아, 아. 볼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. 독도 못간게 되게 아쉬운데, 그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런데 되게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. 울릉도 많이 이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좋은 곳이라고 좀 소문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. 독도 못간게 아쉽긴 하지만, 울릉도도 속구서볼 것도 많고,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오늘 해안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은 길을 잡았던 것 같고, 놓치지 않고 올수 있어서 다행이었고, 네,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올라 거는 우리나라 다른 곳이랑은 또 다른 멋있는 자연이 진짜 많으니까, 그런 거볼수 있어서 아, 좋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. 애기자단 참, 밤에 또 오고 싶어요. <웃음>